안녕하세요. 재미있게 동화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은 재미있는 동화 연속듣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출발! 흥부와 놀부 옛날 옛날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어요. 동생인 흥부는 착하고 마음씨가 고왔지만 형인 놀부는 욕심많은 심술꾸러기였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많은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흥분의 식구들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돈한 푼도 주지 않고 말이에요. 아이고, 형님! 아이들이 열두 명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추운 겨울에 어디로 나가란 말씀이십니까? 나가더라도 따뜻한 봄이 오면 나갈 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집에 있게 해 주세요. 흥부는 눈물을 흘리며 놀부에게 사정했어요. 하지만 놀부는 흥부를 당장 내쫓았어요. 시끄럽다! 듣기 싫으니 어서 쏙나가거라 마음씨 착한 흥부는 형에게 쫓겨났지만 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흥부는 비어있는 작은 초가집에 들어가 살면서 부지런히 일했어요. 남의 집 농사일을 도와주며 겨우겨우 겨우 먹고 살았지요. 그래서 흥분네집 아이들은 늘 배가 고팠어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 흥분네 집에는 먹을 양식이 또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칭얼거리자 흥부 부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흥부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형님 댁에 가서 쌀을 좀 얻어오시구려. 흥부는 놀부네 집에 찾아갔어요. 때마침 놀부 부인이 밥을 짓고 있었어요. 구수한 쌀밥 냄새가 마당에 가득했지요. 형수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배가 고파 그러니 쌀좀 구워주시겠어요? 그러자 놀부 부인이 밥을 푸던 밥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철썩 때렸어요. 아유 아침부터 웬 거지가 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썩 꺼지지 못해. 흥부의 한쪽 뺨에는 하얀 바알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흥부가 허겁지겁 바알을 떼어먹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형수님 감사합니다. 아, 이쪽, 이쪽 뺨도 마저 때려주십시오. 놀부 부인은 흥부의 뺨에 붙은 바알도 아깝다며 몽둥이를 들고 흥부를 내쫓았어요. 흥부는 쌀을 구워오기는커녕 매만 실컷 얻어맞고 돌아왔어요.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되었어요. 흥부네 집 처마 밑에 제비가 둥지를 틀고 있었지요. 어느 날 구렁이가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혀를 날름날름하며 제비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런 못된 구렁이 같은이라고 흥부는 막대기로 구렁이를 내쫓았어요 그때 제비 새끼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또 부러졌지 뭐예요. 아휴, 불쌍한 거 얼마나 아프니. 흥부는 제비 다리를 잘 싸매 주었어요.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자 제비들은 추위를 피해 따뜻한 남쪽으로 떠났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제비가 다시 흥부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헝겊으로 다리를 싸매주었던 제비가 흥부 앞에 박씨 하나를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흥부는 정성스럽게 박씨를 땅에 심었어요. 가을이 되자 흥분의 초가지붕 위에는 커다랗고 둥그런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여보, 배고픈데 저 박이라도 타서 죽을 끓여 먹읍시다. 흥분은 아내의 말에 지붕에 올라가 크고 둥근 박 하나를 따서 내려왔어요.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이야. 흥부 부부는 주거니 받거니 노래를 부르며 박을 탔어요. 그러자 박이 쪽 갈라지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박 속에서 하얀 쌀이 차르르르 끝도 없이 나왔어요. 에구머니나, 박 속에서 쌀이 나오네. 이번에는 두 번째 박을 탔어요. 슬근슬근 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슬근, 슬근, 톱질이야. 두 번째 박에서는 금은보화가 와르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흥분의 아이들은 좋아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 박을 타보았어요. 그랬더니 박 속에서 우르르르 일꾼들이 나왔어요. 힘센 일꾼들은 탕탕 쾅쾅하더니 의리의리한 기와집을 뚝딱 지었지요. 흥부는 금세 큰 부자가 되었어요.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놀부가 찾아왔어요. 이놈 흥부야! 내 놈이 어찌 그리 큰 부자가 되었느냐! 이게 다 도둑질을 한 것이렸다! 형님, 도둑질이라니요! 아닙니다! 착한 흥부는 형 놀부에게 박씨 이야기며 제비다리를 고쳐준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어요. 옳거니 나도 제비다리 고쳐주고 박씨를 얻어 더큰 부자가 되어야겠다. <웃음> 놀부는 얼른 집으로 돌아갔어요. 놀부네 집 처마 밑에도 제비 둥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구렁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놀부는 멀쩡한 제비 한 마리를 잡아 다리를 똑 부러뜨렸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제비가 다리를 다쳤구먼. 내가 고쳐줄 테니 내년에 다시 오너라. 놀부는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꽁꽁 싸매 주었어요. 다음해 봄이 되었어요. 따뜻한 남쪽으로 갔던 제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놀부는 제비도 박씨를 물고 왔지요. 놀부는 얼른 울타리 밑에 박씨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싹이 트고, 그 다음날 덩굴이 뻗더니 쑥쑥 자라 주렁주렁 박이 열렸어요. 놀부는 박 속에서 어떤 보물이 나올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박부터 타보기로 했지요. 박을 타세! 박을 타세! 금은 보아야 나와라! 그러자 박이 쩍 갈라지더니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도깨비들이 우당탕탕 나오지 뭐예요! 도깨비들은 방망이로 놀부 부부를 마구 때렸어요. 아야야야! 아야 사람 살려! 에그머니나 도와줘요. 아유. 한참 후에 도깨비들이 사라지자 놀부는 두 번째 박을 가져왔어요. 에이, 이번에는 꼭 보물이 나오겠지? 놀부 부부는 두 번째 박을 탔어요. 박을 타세! 박을 타세! 박을 금은 보아가 나와라! 그러자 두 번째 박이 쩍 갈라지더니 시커먼 옷을 입은 도둑들이 와르르르 나왔어요. 이 도둑들은 온 집안을 뒤져서 순식간에 놀부네 집 재산을 모조리 훔쳐갔어요. 놀부 부인은 놀라서 뒤로 자빠지고 놀부는 울상이 되었어요. 아이고, 용감. 아 이게 웬일이래요. 아유. 아니야, 아 그럴 리 없어. 이번에는 진짜 금은 모화가 나온다고. 놀부는 세 번째 박을 타보았어요. 박이 쩍 갈라지더니 누런 똥줄기가 콰르르 콸콸콸 치솟았어요. 놀부 부부는 똥뼈락을 맞고 엉엉 울었어요. 우악 구린내야! 아이고 사람 살려! <웃음> 놀부는 알거지가 되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흥부가 얼른 형 놀부를 찾아왔어요.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흥부야,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욕심만 부리다가 벌을 받았구나. 너에게도 정말 미안해. <웃음> 아니에요, 형님. 이제 저희 집으로 가서 함께 살아요. 야 고맙다. <웃음> 놀부는 지난 날을 뉘우쳤어요. 그뒤 흥부와 놀부는 오래도록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오시오, 자시오, 가시오. 깊은 산골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살았어요. 이 선비는 과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를 했지요. 글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두루 읽어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선비가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나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갈 텐데, 한양은 처음 가는 터라 지리를 잘 모르니 미리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는 길도 익히고, 시골에서는 볼수 없는 문물도 많이 구경하고 오너라. 어머니는 아들에게 쌈짓돈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아들은 걸어서 한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한양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어머니가 주신 돈이 금세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 유 배고파.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선비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겼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구수하고 맛있는 국밥 냄새가 솔솔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와, 냄새 좋다. 한 그릇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선비는 국밥 냄새를 따라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주막 앞에 멈춰 서게 되었어요. 선비는 돈이 없으니까 더 배가 고프고 더 먹고 싶어서 침을 꼴깍 삼켰어요. 선비는 주막 앞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옳지! 선비는 싱긋이 웃으며 무릎을 탁 쳤어요. 선비는 국밥집 주인 안악에게 한 손님이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시오, 저게 무 뭐요? 그러자 국밥집 주인이 대답했지요. 오시오! 주인 안악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선비는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국밥집을 한번쓱 둘러보았지요. 평상 위에 커다란 광주리가 놓여 있었어요. 선비는 광주리 안에 담긴 것을 가리키며 주인 안악에게 물었어요. 여보시오, 저건 무엇이요? 잣이요! 주인 안악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선비는 광주리에 든 잣을 허겁지겁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웃음> 야참 고소하다 <웃음> 주인 안악이 버럭 화를 냈지요 아, 이보시오! 아니 남의 허락도 없이 왜내 잣을 다 먹어 치우는 거요? 국밥집에 있던 손님들은 주인 안악과 선비가 소란을 피우자 힐끔힐끔 쳐다보았어요 고소한 자스로 허기를 채운 선비는 갓을 단정히 고쳐 쓰고는 주인 아낙에게 말했어요 배고픈 나그네에게 만난 자스로 허기를 달래게 해주어서 고맙소 내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오? 선비는. 자기가 쓰고 있던 갓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가시오. 고맙소. 안녕히 계십시오. 선비는 유유히 국밥집을 빠져나와 길을 갔답니다. 밥장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어. 그런데 어찌나 밥을 많이 먹는지 사람들이 밥장군이라고 불렀대. 하지만 알고 보면 밥그릇 하나도 겨우 드는 헛개비였지. 비실비실 힘도 못쓰면서 밥만 축내니 밥장군 부모는 속이 상했어. 아들놈 밥값 대다가 집안이 망하게 생겼거든. 에이, 나가서 빌어먹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집에서 쫓겨난 밥장군은 무작정 길을 떠났어. 가다가 산골에 이르자 꼬르륵 또 배가 고팠어. 밥장군은 어느 집 앞에 가서 밥좀 달라고 했지. 그랬더니 그 집에 사는 할멈이 나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했어. 왜 밥은 안 주고 사람을 이리저리 보슈? 밥 장군이 물었어. 그랬더니 할머니 이러는 거야. 우리 영감이 얼마 전에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어. 아들놈 셋이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호랑이를 잡으러 다니는데 아기 용 잡혀야 말이지. 총각을 보니 힘께나 쓰게 생겼는데 같이 호랑이 좀 잡아주게나. 하하하, <웃음> 호랑이쯤이야 시군죽 먹기지요. 밥장구는 배를 퉁퉁 두드리며 큰소리쳤어. 할멈은 좋아라 하며 보리밥 한 그릇을 그득 퍼주었지. 밥장군이 쑥쑥 싹싹 보리밥을 맛있게 먹자 할멈 내 아들 셋이 돌아왔어. <웃음> 얘들아, 아버지 원수를 갚아줄 장군님이시다. 인사드려라. 할멈의 말을 듣고 세 아들이 넙죽 절을 했어. 장군님, 꼭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에이, 그까지호랑이쯤이야 콧김 한 방으로 날려버리지. 밥 장군은 또 배를 퉁퉁 두드리며 큰소리쳤어. 다음 날 아침 밥장군은 보리밥을 한 소치나 먹어치우고 호랑이를 잡으러 갔어. 사명제가산 위에서 호랑이를 몰면 밥장군이 아래에서 기다렸다가 호랑이를 잡기로 했지. 조금 있으니까 정말 호랑이가 산 밑으로 뛰어오네. 밥장군은 후들후들 겁이 나서 얼른 고목나무 위로 기어올라갔어. 호랑이가 보니 나무 위에 큼지막한 고깃덩어리가 있거든. 호랑이는 입을 넙죽넙죽 벌리면서 나무 위로 기어올랐어. 그러니 밥장군이 얼마나 무서워. 죽을 힘을 다해 악 소리치면서 똥을 뿌지직 쏴버렸어. 그 바람에 호랑이가 깜짝 놀라 떨어졌지. 호랑이는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코가 꿰어 죽었어. 사명제는 기뻐하며 밥장군에게 물었어. 장군님, 대단하십니다. 호랑이를 어떻게 잡으셨나요? 그러자 밥장군이 배를 둥둥 두드리며 큰소리 쳤어. <웃음> 그까지거한 손으로 꼬리를 쥐고 휙! 팽개쳤더니 나뭇가지에 코를 꿰고 죽더군! <웃음> 삼형제는 고맙다며 금과 인삼을 잔뜩 주었어. 그런데 금은 무거워서 들고 갈 수가 있어야지. 밥장구는 배를 퉁퉁 두드리며 큰소리 쳤어. 금은 <웃음> 우리 집에도 많으니까 인삼만 지고 갈게 이렇게 밥장군은 다시 길을 떠났어 한참을 가다 보니 길에서 웬 아이가 울고 있네 얘야, 너왜 울고 있냐? 밥장군이 물어보자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말했어 <웃음> 도둑이, 우리 집에 와서 재산을 빼앗고 식구들까지 내쫓았어요. <웃음> 밥장군은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그 집으로 갔지. 가보니 도둑이 안방에서 드르렁 쿨쿨 자고 있었어. 밥장군은 몽둥이로 도둑의 이마를 내리친 다음 얼른 몽둥이를 감추었지. 도둑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 그런데 눈을 떠보니 집채만한 사람이 떡 버티고 있거든. 밥장군은 도둑에게 냅다 소리쳤어. 야, 이놈아! 내가 새끼손가락으로 튕겼으니 망정이지! 엄지손가락으로 튕겼으면 어쩔 뻔했느냐? 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도둑은 겁이 나서 훔친 물건을 다 내놓고 후다닥 달아나버렸어. 그 집에서는 도둑을 잡아줘서 고맙다며 밥장굴에게 맛있는 음식을 한상 차려주었어. 이렇게 밥장구는 배를 퉁퉁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대. <웃음>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총각이 살았어요. 어찌나 게으른지 낮이고 밤이고 잠만 자고 밥도 누워서 먹었어요. 보다 못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니, 이 녀석아! 남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데 넌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잠만 자니 아, 어떻게 할 거야! 어서 일어나 나가서 일해! 아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요 난더 자야 한다고요. <웃음> 아니, 이 녀석이! 그렇게 게으름만 부릴 거면 당장 나가! 게으름뱅이 총각은 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산을 하나 넘자 웬 초가집이 한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초가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이상한 탈을 만들고 있었어요. 영감님, 그게 뭐예요? 음, 이건 소머리 탈이라네. 소머리 탈이요? 진짜 소 얼굴같이 생긴 탈이네요. 그렇다네. 일하기 싫은 사람이 이 탈을 쓰면 좋은 일이 생긴다네.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게으름뱅이 총각은 귀가 솔깃했어요. 이 달을 쓰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럼 이 달만 쓰면 평생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을 수 있겠구나? <웃음> 얼른 써야지 내가. 게으름뱅이 총각은 소머리 탈을 얼른 눌렀었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온몸에 수북이 털이 나고 소뿔이 불뚝 솟아오르고 입에서는 웅메 소리가 나더니 금세 소로 변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게으름뱅이의 목에 소고삐를 매고 장터로 나갔어요. 소사시오! 소사시오! 한 농부가 다가오더니 아 이놈 일참 잘하게 생겼군! 하며 할아버지에게 소를 샀어요.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소고삐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절대 안 돼요. 물을 먹으면 죽으니, 무밭에는 절대 못 가게 하시오. 그날부터 소가 된 게으른 뱅이는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밭을 갈고 짐을 나르며 온종일 일만 했어요. 매일 힘들게 일하고 먹을 수 있는 건 고작 여물죽이었어요. 농부 아저씨, 배가 고파요! 라고 말해도 입에서는 운메 소리만 나왔어요. 아저씨, 힘들어 죽겠어요. 좀 쉬었다 할래요! 해도 운메 하는 울음소리만 나왔어요. 어느 날 무밭을 지날 때였어요. 게으름뱅이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어요. <웃음> 그래,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에이 게으름뱅이는 무밭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무를 우적우적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소머리 탈과 소가죽이 훌렁 벗겨지면서 다시 사람이 된 거예요. 아, 이제 살았다! 살았어! <웃음> 물을 먹고 다시 사람이 된 게으름뱅이는 기뻐서 집으로 뛰어갔지요. 산속에 있던 초가집과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집에 돌아온 게으름뱅이는 농사도 열심히 짓고 일도 열심히 하며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대요. 토끼와 호랑이 옛날 옛날 흰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호랑이 한 마리가 잠에서 깨어 쭉쭉쭉 기지개를 켰는데 몹시 배가 고팠어요. 아이고 배고파. 토실도시한 멧돼지 고기 맛좀 보면 얼마나 좋을까. 노루고기라도 좋을 텐데. 어흥!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어슬렁어슬렁 산속을 헤매고 다녔어요. 하지만 추운 겨울이라 작은 들쥐 한 마리 보이지를 않았어요. 호랑이가 주위를 열심히 두리번거리자 저 멀리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쏜살같이 뛰어가 토끼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허흥, 이게 누구야, 토끼야? 마침 배가 고파 먹이를 찾던 중인데 오늘은 네가 내 밥이 되어야겠구나. 허흥. 놀란 토끼는 두 귀를 쫑긋, 눈이 동그래지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토끼는 재빨리 도망갈 길을 찾아보았지만 호랑이보다 빨리 달려 도망칠 수가 없었지요. 호랑이는 토끼를 한 입에 삼킬 듯 커다란 입을 쭉 벌렸어요. 바로 그때 토끼가 당당하고 똘똘하게 말하기를 호랑이님, 잠시만요. 산속의 왕인 호랑이님께서 겨우 저 같은 토끼 한 마리를 잡수신다고 배가 부르시겠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막 떡을 구워 먹으려던 참이었거든요. 저만 잡아먹지 마시고 맛있는 떡도 함께 드시면 어떠시겠어요? 뭐야? 떡이라고? 호랑이는 떡 이야기를 듣자 입안에 군침이 돌았어요. <웃음> 그래, 노릇노릇 잘 구워진 떡을 먹고 난 뒤에 토끼를 잡아먹자. 일석이조로구나. <웃음> 호랑이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토끼는 잽싸게 나뭇가지들을 주워와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는 자갈밭에 가서 둥글납작한 돌멩이를 주워서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배가 고픈 호랑이가 다그쳤어요. 토끼야, 그런데 떡이 어디 있단 말이냐? 호랑이님, 많이 시장하시지요? 떡은 바로 여기에 있지요? 토끼는 돌멩이를 불 속에 휙휙 던져넣었어요. 이제 노릇노릇하게 구워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아참, 떡에 찍어 먹을 꿀을 가져오지 않았네. 호랑이님, 제가 집에 가서 꿀을 가져올 테니 떡이 잘 구워지나 보고 계세요? 꿀, 그거 좋지. 얼른 가서 가져오너라.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말했어요. 예, 알았어요. 그런데 떡이 모두 열 개거든요. 제가 올 때까지 한 개도 먹으면 안 돼요. 아셨죠? 알았다니까. 얼른 가서 꿀을 가져오기나 해. 호랑이의 호통에 토끼는 깡충깡충 급히 달려갔어요. 호랑이는 군침을 삼키며 활활 타는 불 위에 놓인 떡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무심코 떡을 세어보았지요.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열하나 토끼가 분명 열 개라고 했는데 세어보니 열한 개이네요. 호랑이는 잘못 세었나 싶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세어보았어요.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열하나 역시 열한 개였어요. <웃음> 멍청한 토끼 녀석, 떡이 열한 개인 줄도 모르는구만. 그렇다면 내가 한 개를 먹어도 모르겠지? 기다리다 지친 호랑이는 토끼가 오기 전에 얼른 먹어치우려고 떡한 개를 집어 재빨리 꿀꺽 삼켰어요. 에이, 뜨거워! 아, 뜨거 호랑이 살려! <웃음> 호랑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어요. 뜨거운 불에 구워진 돌멩이를 꿀꺽 삼킨 호랑이는 뱃속이 너무 아파 바닥을 데굴데굴 구르다가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뱃속을 대인 호랑이는 며칠 동안 굴 속에 누워 끙끙 앓았어요 에이 토끼 녀석!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으. 며칠 뒤 겨우 기운을 차린 호랑이는 불 밖으로 나와 먹잇감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그 토끼를 또 만났어요. 이놈! 너잘 만났다! 감히 나를 속이고 도망을 가! 어허! 호랑이는 화가 나서 토끼에게 덤벼들었어요. 호랑이는 커다란 입을 쩍 벌렸지요. 꽤많은 토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 호랑이님! 제가 어찌 호랑이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도 꿀을 갖고 와보니 호랑이님이 안 보여서 얼마나 안타까웠는데요. 저는 여태껏 호랑이님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웃음> 날 찾아다녔다고? 그럼요, 호랑이님. 이번에는 제가 맛있는 참새를 배불리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저를 따라오세요. 토끼는 호랑이를 가시덤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호랑이님, 제가 참새떼를 몰아 이쪽으로 보낼 테니 호랑이님은 여기서 눈을 감고 입만 쩍 벌리고 계세요. 그러면 호랑이님 입으로 참새가 마구 들어올 거예요. 호랑이님은 가만히 앉아서 꿀꺽꿀꺽 참새를 드시기만 하면 돼요.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귀가 솔깃해졌어요. 맛있는 새고기를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서 토끼가 하란 대로 했어요. 알았다. 내가 가시덤불 속에 숨어 있을 테니 얼른 가서 참새를 몰아오너라. 호랑이는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 입을 쩍 벌리고 앉았어요. 그 모습을 본 토끼는 얼른 가시덤불 주위에 불을 질렀어요. 불이 붙자 마른 가시덤불은 순식간에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호랑이가 앉아있는 쪽으로 타들어갔어요 <웃음> 소리가 요란한 걸 보니 잠새가 많이 날아드는가 보다. 호랑이는 가시덤불이 타는 소리가 참새 날아오는 소리인 줄 알고 입을 더욱더 크게 벌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새는커녕 매운 연기만 호랑이 입으로 들어오더니 세찬 불길이 몰려와 호랑이의 몸을 덮쳤어요. 아 뜨거워! 뜨거워! 호랑이는 깜짝 놀라 불을 피해 이리저리 날뛰었어요. 간신히 불길을 빠져나와 모래밭으로 달려가서 대굴대굴 굴러 몸에 붙은 불을 껐지요. 으, 어, 분하다, 분해! 이 토끼 녀석, 또 나를 속이다니! 다음에 만나면 당장 잡아먹고 말겠어! 머리끝까지 화가 난 호랑이는 씩씩거리며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또다시 배가 고파진 호랑이는 시냇가를 지나다가 토끼와 딱 마주쳤어요. 이 괘씸한 놈! 날두 번씩이나 속이다니! 당장 잡아먹고 말테다. 화가 난 호랑이가 토끼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러자 꽤 많은 토끼가 말했어요. 어머, 호랑이님, 잠깐만요. 저를 잡아 잡수셔도 되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막 물고기를 잡으려던 참이거든요. 물고기를 먼저 먹고 나서 저를 잡아먹으면 훨씬 배가 부를 거예요.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귀가 솔깃해졌어요. 물고기는 어떻게 잡을 건데? 아주 쉬워요. 낚시를 하면 돼요. 호랑이님이 저기 내가에서 꼬리만 물속에 넣고 앉아있으면 돼요. 대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해요. 그러면 헤엄을 치던 물고기들이 꼬리에 달라붙을 거예요. 호랑이님은 그때 꼬리를 들어 올려서 주렁주렁 매달린 물고기를 맛있게 먹으면 돼요. 호랑이가 꼬리를 물속에 넣자 얼마 안 있어 물고기들이 꼬리를 툭툭 건드리는 것이었어요. <웃음> 토끼야, 물고기들이 모여드는구나. <웃음> 조금 기다렸다가 물고기들이 더 많이 붙으면 그때 들어 올리세요. 저는 잠깐 집에 좀 다녀올게요. 호랑이는 물고기들이 꼬리에 주렁주렁 매달려 올라오는 것을 상상하며 차가운 한겨울 강바람도 참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 꼬리가 욱신욱신 쑤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꼬리를 들어 올리려는데 꼬리가 강물에 꽁꽁 얼어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호랑이는 그제야 토끼에게 깜빡 속은 줄을 알았답니다. 단방귀사료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어 대궐 같은 기와집에 일하는 일꾼만 80명이나 되는. 큰 부자였지. 마을 사람들은 이 부자 영감을 늘 부러워했어. 부자 영감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은 달라도 너무 달랐지. 형은 욕심이 많고 심술 궂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남에게 베풀 줄을 몰랐어. 동생은 마음이 착하고 욕심이 없어서 좋은 것을 보면 형에게 먼저 보여주고 만난 것을 얻으면 형에게 먼저 갖다 주었어. 형, 이거 먹어. 이게 웬떡이냐 일인데! <웃음> 그런데 부자 영감이 나이가 들어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 욕심 많은 큰 아들이 작은 아들 것을 모두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걱정일세 걱정이야 부자 영감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단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은 아버지의 큰 집을 저 혼자 차지하고 동생 몫으로 남겨주신 아버지의 재산도 몽땅 가로채버렸어. 그리고 동생을 오두막으로 쫓아버렸지 뭐야. 동생은 너무 가난해서 매일매일 산에서 나무를 해다 먹고 살았단다. 하루는 동생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 오늘은 나무를 많이 해야 할 텐데... 며칠 동안 잘못 먹었더니 영 기운이 나지를 않네. 어휴. 등에 맨 무거운 지게가 어깨를 누르고 다리는 힘이 없어 후들후들 떨리고 머리가 어질어질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동생은 휘청거리며 산길을 오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대굴대굴대구르르 아래로 아래로 굴러내려가더니 커다란 구덩이 속으로 쏙 빠져버렸지. 얼마나 지났을까? 동생이 정신을 차려보니 어디선가 달콤한 단냄새가 콧구멍으로 솔솔 들어오는 거야. 세상에 어디서 이런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걸까? 주위를 둘러보니 바위 틈새에서 노랗고 진득한 것이 나오는 거야. 그 구덩이는 바로 꿀구덩이였어. 이건 꿀이잖아! <웃음> <웃음> 맛있다! 달고 향기롭고 맛있는 꿀을 동생은 허겁지겁 퍼먹었어. 며칠 동안 변변히 먹지 못하고 배를 줄인 터라 꿀맛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었어. 한참 꿀을 퍼먹은 동생은 구덩이 밖으로 살금살금 기어나왔어. 가던 길을 가려고 나무찜이 잔뜩 담긴 지게를 지려는데 바로 그때 자기도 모르게 뿡 방귀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라? 방귀 냄새가 달콤하네. 동생은 단방귀 냄새가 하도 신기해서 한번더 끼어보았어. 뽕! 이번에도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났어. 어, 이거 참 재미있구나. 내 방귀 냄새가 달콤하다니. <웃음> 동생은 그 길로 장터로 달려갔어.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외쳤지. 단방귀사료! 단방귀사료! 그리고는 뿜, 뿜, 뿜뿌르뿜뿜뿜 하고 시원하게 방귀를 뀌어댔어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상터에 모여든 사람들 콧구멍 속으로 쏙! 아니, 단 냄새가 나는 방귀가 있네 그려. 호호호호, 신기하다. 살다 살다 달콤한 방귀는 처음일세 그려. <웃음>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동생은 신이 나서 풍풍 뿡뿡 뿅뿅 뿅 단방귀를 뀌어 주었어. 단방귀 사세요. 달콤한 방귀 한 방에 단돈 한 양이요. 나도 한번 뀌어 주시오. 여기 있어, 한 양. 나는 단방귀를 이평에 삼아 주세요. 한양 여기 있어요. 지나가던 원님도 단방귀에 반해서 사가고 서로서로 서로 먼저 사겠다고 줄을 섰지. 동생의 단방귀 소문은 이웃마을에 사는 부자 할머니의 귀에도 들어갔어. 부자 할머니는 큰 돈을 내며 단방귀를 뀌어달라고 찾아왔지. 할머니, 한 양만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아니요. 이돈다 받으시고 단방귀나 많이 뀌어 주슈. 이렇게 해서 동생은 큰 부자가 되었단다. 그 소문을 들은 형은 셈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어. 뭐라고? 내 동생이 방귀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형은 당장 동생을 찾아가서 따지듯이 물었어. 은혜도 모르는 고얀 녀석아! 그간 돌봐준 형님의 은혜도 모르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냐? 단방귀 뀌는 법을 냉큼 말해보아라! 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형의 귓가에 다가가 조용조용 속삭였어. 형님, 먼저 날콩 세마를 꼭꼭 씹어서 다 드세요. 콩을 드실 때물한 동이도 함께 드셔야 해요. 그리고 방귀가 나오려고 해도 장터에 갈 때까지 꼭 참으셔야 해요. 형은 동생이 시키는 대로 날콩을 와드득 와드득 씹어 먹었어. 물도 후루룩 후루룩 마시면서 말이야. 날콩 세 마를 다 먹고 나니 아플싸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끓지 뭐야. 배가 싸르르르 아프더니 금방이라도 설사가 나올 것 같았어. 아이고, 또또또또 말이야! 아이고, 안 돼! 장터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돼 형은 똥구멍을 한 손으로 틀어막고 어기적어기적 어기적 발걸음을 옮겼단다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장터에 도착한 형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 <웃음> 다다다 b 방귀 사시오 단방귀단 a 귀라는 소리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 원님도 한 걸음에 달려왔지. 아니 너는 저번에 왔던 장수가 아니로구나. 아 예, 저는 그의 형입니다. 저도 단방귀를 잘 뀌입니다요. 원님과 사람들은 단방귀를 사려고 너도 나도 손에 돈을 들고 와서 단방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 형이 단방귀를 뀌려고 똥구멍을 막았던 손을 떼고 배에 힘을 주자 뿌지직 뿌지직 바라바바바바밤 철푸덕 철철철철 단방귀는 어디가고 똥 냄새 썩은 냄새 나는 물똥이 후두두두두드 아이쿠 고약한 냄새 아유 더러워라 이런 거짓말쟁이를 보았나 사람을 속여 돈을 벌겠다고 아유 더러워 태태태태 형은 잔뜩 화가 난 사람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어. 원님도 물똥벼락을 맞고 화가 나서 소리쳤어.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자칫 잘못했습니다요! 이히히. 욕심쟁이 형은 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깊이 반성했대 똥방귀를 뿡뿡 뀌면서 말이야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유 욕심쟁이 형님의 똥방귀 물똥은 정말 웃겼네요. <웃음> 오늘은 재미있는 전래동화, 단방귀 사료를 감자공주 이모 각색으로 들어봤어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모는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